안녕하세요. 저는 카이스트 일과학대학원 석박통합 1년차 정진실입니다. 여러분들께 제 일상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저는 처음에 20살 때는 생명과학공학과에 입학해서 학사를 졸업하였고 이후에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이사 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. 이후에는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1년간 인턴을 한 다음에 그 5년 만에 다시 카이스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 카이스트 졸업. 학부를 졸업하고 갈 때는 다시 돌아와서 연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. 의대 졸업하고 면허를 땄을 때는 최소한의 임상 경험이라도 이제 갖고 더 선택을 하고 싶었어다 마망성이 있는 그런 환자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우 리투어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텍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적 자극적뭐 다들 처음이었겠지만 로테이션을 이렇게 1주차씩 해보니까 어때요? 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지금 아니면 다양한 레벨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. 생각보다 분위기나 연구실나 그게 되게, 되게 다르더라고요 학회라는 게 배우러 가는 것도 좋지만, 저도 이제 대학원 생활하면서, 그런 학회들을 이미 가봤을 수도 있지만, 그러기 조금 리프레시도 되고, 가서 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, 다른 분야 사람들도 만나고, 포스터 발표하면, 뭐 질문하면, 뒷펜스도 해보고, 그런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지금은 랩 미팅 끝나고, 실험실로 이동하는 중입니다. 저는 이제 1주차랑 2주차는 소마틱 유테이션에 관련된 연구실에서 랩도 모테이션을 돌았고 지금 3주차 때는 음, 후성 유전학적으로 어떤 추를 만드는 연구실에 와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1주차에 돌았던 이제 소마틱 뮤테이션을 하는 어, 랩에 교수님과 함께 하기로 지금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.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거는 뭐 고등학생 때부터였어요. 학교 선배님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강연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일공계 대학교라는 게 어떤 시스템인지 알게 되었죠. 일단 보자 마자 저는 아 저런 학교에 가야겠구나 일단 처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처 번은 그 서울대 화 학과 교수님께서 오셨었어요. 그래서 연구란 어떤 것이고 너희들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또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아지 고등학교 때 최종 목표가 스카이스에 가서 연구를 하는 것 그렇게 돼서 이제 저는 입학을 한게 되는 거죠. 제가 전반적으로 하고싶어하는 것은 Personalized Medicine이라고 해서 환자 개개인에 맞춘 어떤 치료를 하는 그 방법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예요 주영석 교수님 아, 이번에 연구실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<웃음> 제, 제, 제면 한덕 쏘는 거든? 제면 대여 아들 거 사는 때이리 언제지? 밥 먹고 들어가는 게 <웃음> 너무 어색한데? 뷰가 장난이 아니야. 뷰가 너무 예쁘다. 저희 어디가? 오늘 저의 하루 어땠나요? 지금까지 저의 일상 이야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